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성입니다자 <웃음> 오늘은 어, 좀 소소하지만 어, 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몇몇 분들은 세미나나 전화상담 앨러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 어, 몇몇 분들이 뭐 몇몇 분들뿐만 아니라 어, 하여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부분들 설명 드리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일단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감사합니다 님, 항상 감사합니다 님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어, 10만 원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아이스크림 1 0 0개예요 100개. 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번 보내주신 걸 알고 있는데, 어, 뭐, 실명을 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 근데 일단, 마음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그 치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 항상 감사합니다. 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어떻게 하든,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아,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요즘 세미나가 조금 자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미나에 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어 세미나 안내와 관련된 어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 물론 내일또 수요일인데 내일 내일 또 세미나가 있고 다음주 수요일에도 있고 뭐 토요일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세미나를 조금 자주 실행하는 이유는 아, 물론 요즘 조금 시간이 됐스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체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셨어요. 뭐, 일 분, 8 분, 막 이렇게 오시니까, 그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쏟아내고 이러니까, 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횟수를 세미나 하는 횟수를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세미나를 진행해 보면 제일 좋은 인원이 두명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두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두 명이 오셨을 때 가장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정상도 설명을 듣고 대처법도 찾아보고 좌우위대칭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명이 제일 좋은 건데 제가 하여튼 예, 대략적으로 판단하면한세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시면 뭐. 좀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냥 하여튼 세미나는 하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 오셔보면 아시겠지만 은 오시는 게 좋아요. 그 저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 대고 대화를 해보고 자우 이대칭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우 이대칭을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저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좌우비대칭이 구분이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단 오셔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그 정상에 따라서 대처법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고 또 실행을 해 보고 다음에 또 오셔서 또한번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여러분 세미나에 두번 정도 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서울에서만 세미나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서 여러분들 건강 회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하여튼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어떤 후원금 문제에요. 후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치료비 목록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 왜냐하죠? 그거는 법적으로도, 어, 옳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가정생활,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한다, 뭐이제 동영상을 찍는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니,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세미나도 투자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뭐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만나고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게 제가 벌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 유튜브 제작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벌수 있는 돈이 채1 0 0만 원이 안 돼요. 저 어떤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영어 개인교습도 하고 뭐 치킨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볼수 있는 돈이 최 100만원이 안 되더라구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제 후원금을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한 지난달에 한 25만원 또 많은 달에는 30만원 이렇게 어, 들어오셔요. 이 고정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정을 뿌려 데 있어서 뭐 한, 130만 원한 가정을 꾸려가날데있어한 130만원 이거 갖고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 뭐, 그래, 하여튼, 그, 사실은 제가, 그, 이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미나도 자주 하고, 어떻게 보면 동영상도 조금 더, 여러분 동영상 제가 많이 올려야 돼요. 시술을 진짜 많이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이 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 자꾸 제가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후원금이, 현실적으로는 한 1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와야 제가 이 일을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연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해 주실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 현재로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게 또 최선이고, 그러니까 한번 뭐 매달 100만원의 보험금이 들어온다 어떤 꿈같은 얘기죠 사실은 꿈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화가 오셔서 몸이 너무 아프셔서 거동을 못한다 세미나에 가고 보 싶은데 거동을 못한다 근데 또 심적으로도 너무 약해져서 동영상을 보고 집중을 못한다 기억이 안 난다 또 와서 찾아 방문해 주실 수 없느냐 이런 부탁에 전화를 제가 가끔씩 받아요 얼마나 아프시면 막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하시는 그런 모습 제가 진짜 그런 분들 한 번씩 방문하고 싶어요 진짜. 뭐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아직은 형편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 은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 대고 하면 되겠지만, 도대체 정상이 어떤 건지, 가서 직접 보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방문해서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막, 할 수는 없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 이게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후원금을 내놔라, 내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사실. 근데, 그게, 그게 현실이란 거예요. 하여튼, 어떤 꿈 같은 일이지만은, 혹시 나 모르죠, 그죠? 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서 세미나도 자주 하고, 그죠? 어? 세미나도 나 진짜 뭐, 지금은 뭐, 두 번, 한번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 달쯤 되면 제가 세미나를 자주 못하게 돼요. 또돈벌러나가야 돼. 지금 제가 일하는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강제 휴가 중입니다. 강제 휴가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 조금 더 자주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은 제가 제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린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 본심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치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 오셔서 뭐 후원하라 이런 얘기 안할 테니까 그냥 오셔서 치료를 도모를 하세요. 도모를 하시고, 어떻게 하든 빨리 회복이 돼야 될거아닙니까 그죠 아픈 건 너무 괴롭잖아요 또 두서없는 또 얘기 또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몇분 만나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례적인 분인데 좌우비대칭을 잘못 찾았던 분인데 좌업 비대칭을 잘못찾았던 분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좌업 비대칭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어떤 형태의 그 자업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이분이 이 왼쪽 왼쪽 승모근부터 해서 이 왼쪽 목 이쪽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져서 이를 목을 못 돌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 계셨어요. 어, 목을 못 돌리는 그런 분이 계셔서, 자, 그분을 이제 어떻게 딱 보니까 아, 분명히 뻣뻣해 있는 게 보이더라고. 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대처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 목이 뻣뻣해져 있다. 예. 이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몸이 어느 부분이 묵직하다 혹은 통증이 있다 딱딱하다 뭐 위가 딱딱하다 뭐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다 왼쪽 옆구리가 묵직하다 뭐목 뒤가 묵직하다 머리가 묵직하게 아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몸에 묵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왜 그런가 하면, 묵직하다, 딱딱하다, 아프다, 이 말은, 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면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쪽이 묵직하다. 자기도 모르게 팔을 움직이다 보면 왼쪽이 더 묵직하다 혹은 오른쪽이 더 묵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묵직하다라는 거는 그쪽 부분에 피가 너무 많이 가면서 혈관이 팽창되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팽창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위쪽 부분으로 피가 잘 통과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과가 잘 되면 묵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고, 이게 자꾸 정체 현상이 벌어요니다 피가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피가 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요 염증이라고 그죠 피가 어느 한 곳에 계속 몰려있으면, 피가 상해요. 끈적끈적해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자이 부분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되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이쪽으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피가 골고루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쪽 팔과 왼쪽 팔로 피가 골고루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쪽에 혈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뭉치가, 뭉치게 되게 되면, 그,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왼쪽 팔로 뭐 계속 팔을 짚고 있었다. 혹은, 뭐 자세가, 뭐, 자면서 옆으로 누워서 잤다. 하여튼 뭐 이유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는 왼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뭉쳤다. 어. 자, 이 말은 오른쪽으로 피가 적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게 오고 있다라는 거고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또 이렇게도 봐볼 수가 있어요. 폐가 왼쪽 폐는 살아있고, 오른쪽 폐는 좀 내려앉아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조금 더 커져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른쪽 폐가 커져있으면, 내려앉거든요. 내려앉으면서 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잘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왼쪽 폐는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왼쪽으로는 잘 올라오는데, 머리 쪽으로. 오른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쪽은 가벼운데, 피가 없으면 가벼워요 사람이 피가 없으면 차가워지면서 가볍다고 느껴요. 근데 피가 많으면 열이 나고 무겁다고 느끼면서 묵직하다고 느끼면서 통증이 나타나요 아프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왼쪽 목이나 왼쪽 상목은 과도하게 묵직하다 이런 분, 분들은 왼쪽 폐는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는데. 대신에,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나 하면, 아, 그러면, 자, 왼쪽으로 폐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른쪽 귀 위에다가, 오른쪽 귀 위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자, 이걸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하루에 한 20번 내지 30번씩,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서 한꺼번에 한 스무 번 눌러보려면 이렇게 막 아파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번할때한 다섯 번 한다든가 한세번 정도 하든가 할때 분산을 시켜서 하루에 한 스무 번 정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결국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풀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그분이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대각선 쪽에 이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눌러주는 이유는 이쪽에 힘을 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라가는 피를 오른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유도를 해준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분은 왼쪽 그러니까 어, 왼쪽 패는 살아있고 오른쪽 피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오른 팔을 자꾸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굳이 머리를 안 눌러줘도 이분은 오른쪽 팔만 계속 흔들어도 결국은 여기 여기 통증이 묵직한 게 풀려요. 왜? 오른쪽 팔을 계속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스도 어더 정상적으로 조금씩 더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외형적으로는 목이나 얼굴 쪽으로 좌우 비대칭을 찾을 수 없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오른쪽이 묵직하다, 왼쪽이 묵직하다. 자, 기준이 이거예요. 그죠? 묵직한 쪽, 묵직한 쪽의 폐는 그런대로 살아있다. 예. 근데 가벼운 쪽의 폐는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셔도 제가 될것 같아요. 왠가 면 제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분명히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소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팍팍, 팍, 팍, 떨릴 때가 있어요. 눈이 팍, 이렇게 떨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피가 눈두덩이에서 이렇게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피가 없으면, 떨리면서 이게 보정작업이라는데, 야, 피가 떨어지지 마아 떨어지지 마라 해서 자율신경에서 피를 붙떨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겨울에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오랜 시간 바깥에서 활동 하다 보면 너무 추우면 이빨이 다다다다다 떨려요. 다다다 떨려요.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 머리에 있던 피가 밑으로, 목으로, 가슴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떨어지면 뇌에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빨을 움직여서 피를 올려주는 작업이에요. 붙들어주는 작업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해주는 작업을 아 그냥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그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닥떨리면 여러분들 일부러 딱딱딱딱 앞니빨을 제가 이빨 딱딱끓리는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머리도 흔들어서 아 머리 쪽에 피가 부족한 모양이다 이러면서 피를 올려 줘야 되는거예요자 눈이 팍 떨린다 이러면 아 눈두덩이에서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을 막 움직여 주는거예요 혹은 아이마를콕 눌러주면서 이빨 앞니빨을 깨물고 여기를 막 눌러주면 눈두덩이가 더 이상 안 떨려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차근 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죠? 실제로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도, 뭐, 의사분들이, 말씀, 어, 말을 안 해주죠. 뭐, 마그네슘 부족이다, 뭐, 비타민 D 부족이다, 뭐, 이런, 이런 조금, 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아닌데, 어, 하여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실질적으로 피가 안 떨어지도록 도와주면 올라가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뒤쪽으로는 피가 잘 올라가요. 이 등쪽으로 이렇게. 이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컴퓨터를 한다, 뭐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어디지 하면 이 승모근이에요. 승모근과 이 뒷목 근육이에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승모근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대신에 문제는 이 앞쪽 근육은 잘안 움직여요. 앞쪽근육이그 결국은 오랜 시간 살다 보면 50대쯤 되면 50전 이라고 나타나요 이게 왜왜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쪽 근육만 너무 쓰다 보니까 이쪽 혈관만 너무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옆으로 계속 따라 움직이거든요 혈관이 너무 커져도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피가 안 들어가도 혈관에 기능장애를 나타내면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실제로 혈관에 피가 너무 안 들어가면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들어 그냥 제가 대상포진을 치료해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원일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도 안 먹고 뭐 별다른 조치도 안 했는데 그쪽으로 피를 통과시켜 주니까 대상포진이 개성포진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약도 한달 정도 먹고 엄청난 통증을 갖고 그렇게한달 정도 버텨야 되는 겨우 회복되는 병인데 그분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아 선생님 하란 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루 만에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실제로 약도 안 먹고 그냥 개성포진이 나은 거예요. 그분의 증상이 이 손가락에서, 그분 손가락이 대상포진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에 피가 너무 안간 거야, 내가 보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다 설명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손가락을 하루 종일 움직이세요. 손가락을 막 움직이세요.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는데 다음날? 80%가 나왔다라. 결국, 결국 그분은 하여튼 뭐, 나왔대요. 약을 안 먹고 대상포진이 그러니까 그분이 왜 대상포진인가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대상포진이 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알잖아요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손가락 네번째 다섯번째 세번 손가락하고 세 군데에 대상포진이 왔대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어느 부분이 묵직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폐의 좌우 비대칭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은 여러분의 몸 전체의 혈액순환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잘안 통과하고 있다는 뜻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또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피도 정체되게 되다면 피는 계속 돌면서 신장과 간과 폐와 아튼 여러 가지 이 회복 작용을 해주는 기관을 통과해야만 산소도 만나고 해야 피가 항상 깨끗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쪽이 묵직한 상태로 계속 아프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몸 전체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피가 안 돌아가면 심장이 타격을 받아요. 심장이 과부하가 돼요. 피는 자꾸 쏴주는데 한쪽이 자꾸 어디 뭉쳐서 안 돌고 있다. 심장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쏴줘도 안 나가니까 심장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폐도 부담을 느껴요. 왜? 폐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데 심장에서 쏴도 안 나가니까 폐도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몸살이 걸리면 폐도 안 움직이고 심장도 잘안 움직이고 몸몸의 장기들이 이 기능장애 현상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몸살이 나타나거나 이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묵직하다라는 걸 가볍게 보지 마시고, 빨리 회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두통 증상이다 뭐, 성목은 통증, 뒷목 통증, 이런 부분의 동영상을 제가 계속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통증,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 현대인들이 애 먹는 운동 중에 하나가, 팔굽혀펴기를 안 해준다는 라 거예요 제가 아까 예기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 이 앞쪽 근육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70대 80대가 되면 갈비뼈가 막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이 젖꼭지가 밑으로 자꾸 내려앉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젖꼭지가 위에 있어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젖꼭지가 내려앉아요 피부가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근육이 다소실이 되니까 이 앞쪽 라인이 다 내려앉는다 갈비뼈도 점점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앞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해야 돼요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소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팔굽혀 펴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처럼 하면 여성분들은좀 하기 어렵지만 무릎을 꿇고 팔굽혀 펴기를 하면 할수 있어요. 그죠? 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굽혀 펴기를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마 처음부터 무리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50회 정도 분산, 나눠서 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50번 정도 하고, 원래는 하루에 한 100회 정도 해줘야 돼요, 100회 정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벽에 기대해서 벽에 기대서 이때 왼쪽 다위에 힘을 조금 더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혹은 이제 계단이나 이런 난간 같은데 나가면 테라스 같은데 나가면 이게 어, 쇠봉이 있잖아요. 봉 같은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이 앞쪽 근육을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손 이게 똑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세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과 이네 번째 손가락은 이 어깨 뒤쪽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이 앞쪽 근육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 팔을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니까, 러 똑같은 근육을 같이 사용해주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어깨 석회, 석회 끼는 증상이나, 이런 이, 뭐, 죠아이 어, 등, 등 쪽에 견갑골, 견갑골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석회질 뛰는 분들은, 네, 원래는 이이 이, 이 손가락 그러니까 이 앞쪽 라인을 사용 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견갑골은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네, 뭐이 부분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어, 드릴 수있으면 드려보겠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팔굽혀펴기 할 때는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시라. 이렇게 팔,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뒷목 결림이나 승모근 통증도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승모근하고 이 뒷목이 아팠던, 오랫동안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어느 시점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나니까 이 뒷목이나 있죠. 승모근 아프다는 그 느낌을 가져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뭐 습관적으로 목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죠. 그죠? 뒷목 통증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한번 해주고 머리를 가볍게 머리 약간 뒤쪽도 젖혔어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주고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예 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앞쪽 라인 뒤쪽 라인으로 피가 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니까 아픈 거야 묵직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앞쪽 라인으로 피가 안올라오거든 가슴부터 해서 앞목앞 얼굴 앞 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마 머리가 빠질 때 보면 이앞 이마에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맞죠? 그 그쪽에서 피가 빠지는 거예요. 딱두 군데예요. 정수리와 이앞 이마부터 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쪽 라인으로 피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비마를 눌러주고, 물구나무 서이 한다든가, 책상에다가 이마 대고 눌러준다든가,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누르면서, 어? 이렇게 하면, 결국 탈모 동상 또 막아내는 거예요. 저도 탈모, 탈모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걸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탈모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믿어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굉장히 어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라인으로 피가 잘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도를 타고 가스도 잘안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위장에 가스가 자꾸 차고, 위장이 무거워지고, 뭐, 치통증이 나타나고, 피해도 떨어져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동영상을 보, 보면서 물론 동영상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지만 알아야뭐 조치를 취하세요. 봐야 되지만 은이 복잡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만 보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 이런 부분은 현명하지가 못해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눠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저와 세미나 오세요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안 왔으면 후회, 후회할 후회 뻔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혼자서 막 하고 있을 때 채워지지 않던혼자살 때는 70% 정도가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저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나머지 30%가 채워지더라. 그러면서 치료에 이렇게 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재 오시면 사실 재민할 오시면 제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 되기 때문에 오시라, 음, 오시고. 근데 재미하도 언제까지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수있나는 저도 막 노력은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덕 없이 호응을 보내주시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내가 또 멈출 수도 없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막저 인간 저거 뭐라고 떠들고 있나? 뭐 자꾸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세미나에 오셔서 저한테 원망을 하세요.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건지. 한두번 정도 찾아오면 그 문제 풀릴 가능성이 한 70%, 80%예요. 분명히 풀려요. 근데 혼자 고민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안 풀려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오셔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 입장은 그래요. 여러분들뭐 오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오직 <웃음> 하여튼 그런 답답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오세요. 보시, 야죠 그렇죠? 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소소하게내동영상 뭐 이제 뭐 길이 이런 거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뭐, 보실 분들 보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음. 제가 지금 이 보니까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왜 벌개져 있어요? 아까 이마를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얼굴이 벌개진 거예요. 피가 올라온 거야. 얼굴이 벌근 거는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좌우 비대칭이 어느 쪽에 나타나 있는가? 제가 자꾸 연구하는 관찰자적인 어, 자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어느 날딱 보면 이, 이 눈부위하고 이마 쪽이 창백하게 하얀색으로 변해 있고 이 아래쪽은 약간 붉은빛을 띄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까지는 코하고 이 턱까지는 피가 조금 올라오는데 이 위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하얀 거야. 피가 없으니까 하얀 거예요. 피를 올려줘야 돼요 여기 피가 없으면 가스도 안 올라오고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뇌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뇌로 피가 안 올라가서 뇌혈관이 말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뭔가 말씀드리려고 한번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지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텀, 주기, 그러니까 15분에 한 번씩 사람 들고 다리 조작해주고, 이마도 눌러주고, 손가락도 움직여주고, 자발 운동 해줘야 되고, 이빨 딱딱 해줘야 되고, 머리 움직여야 되고, 어깨 움직여야 되고, 가슴 덜어 올려야 되고, 허리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게무지막지하게 많죠, 그죠? 근데 이런 걸다 하는 이유 한 가지, 한 가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또한 가지 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더 오래 산다고 뭐, 그래도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저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탁병 걸려서 죽어버리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나, 그래. 나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만큼만 열심히 이런 동작을 하면, 또 바르게 알고, 좌업이되칭을 바르게 찾고, 다리 동작 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또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런 모든 분들, 부분들이 2차 자각 증상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부분은 주목적는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발 운동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흔들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봉착하게 될 지점이 두통이라고 해야 됩니다. 두통이 풀리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많이 요 아직 두통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라건 아직 뭔가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 두통 현상이 나타나면 아프죠, 그죠? 근데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두통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그걸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2차, 그, 두통 정상, 뭐하여 이런 거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빨리 그걸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동영상 올리고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동영상을 자꾸 보시고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세요. 그래야 위험한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죠? 하여튼 오늘 또 더운 날씨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